안녕하세요. 저는 공항에 다녀왔습니다. 그냥 공항에 다녀온 게 아니고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 타임 테이블은 볼 때마다 참 설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용한 항공편은 8시 50분에 부다페스트로 향하는 에로티 항공이었습니다. 근데 이에로티가 지연과 결항으로 하도 유명해서 항공업계에서는 금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더라고요. 어쨌든 체크인은 무사히 마쳤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코노미 항공권을 이용했는데요. L.O.T 항공이 아시아나와 같이 스타얼라이언스 결연항공사라 아시아나 다이아몬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스타얼라이언스 골드클래스를 자동으로 주어지는데요. 그 덕에 비즈니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탑승게이트에서 가장 가까웠던 센트럴 라운지를 이용하려고 보니까 영업시간이 7시부터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입장을 했어요. 라운지 창 밖으로 보이는 비행기들 덕분에 출발도 전에 벌써 설레임이 엄청 상승하더라고요. 을 센트럴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입니다. 작년에 제가 미국을 다녀왔는데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런 따뜻한 음식류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여행객들도 많아져서 그런지 몰라도 음식 구성이 꽤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거의 밤을 새고 갔던 저희에게는 꽤나 든든한 아침 식사가 되어줬습니다. 샌드위치도 있죠? 한 접시 클리어하고 라운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류를 한번 구경하러 갔습니다 아침시간이라서 도수가 높은 술들은 패스를 하고 옆을 보니까 맥주 기계가 있더라고요 작년을 추억하면서 다시 한번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와인도 그냥 흘리듯이 지나쳤는데 지금 보니까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었네요 주류 코너에서 제공되는 스낵입니다 저프레첼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본 바이오 캔디 기억하시나요? 대망의 맥주 디스펜서입니다. 1년만에 다시 시도를 해봤는데 여전히 잘못 따르네요. <웃음> 이 맥주 기계는 참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아요. 따르고 나면 밑에 물이 따로 남아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깔끔하게 따라지는지 집에 한대 놓고 싶습니다. 따라온 맥주랑 같이 두 번째 접시도 클리어했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가면 꼭샤워는 필수입니다. 진짜 진짜 너무 개운하다 라운지에서 꿀같은 휴식과 아침 식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 중입니다 우리 금쪽이 에로티 혹시나 지연되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8시 50분 비행기에 8시 25분 파이널콜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파이널콜이네? 파이널콜이야 이 탑승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는 장면은 언제 봐도 참 설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날 이용한 기종은 787이었는데요. 에로티 항공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만석으로 갔어요. 출발하기도 전이었는데 벌써 지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어폰이랑 손소독용 물티슈를 주셨습니다. 불티슈를 주신다는 건 이제 곧 밥이 서빙된다는 건데 밥을 든든히 먹고 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기내식은 다른 거니까 탑승 전에 수많은 리뷰를 보고 탔는데 치킨과 비프 중에 비프가 월등히 맛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불고기 맛이 나서 저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야무지게 와인이랑 주스도 같이 받았어요 자 그럼 기내식 먹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 먹방 재밌게 보셨나요? 리뷰처럼 비프 메뉴가 정말 맛이 있었고요 빵 사이에 버터하고 불고기를 같이 끼워서 먹으니까 정말 색다르고 맛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후식이 진짜 최고 맛이 있었어요 밥 먹고 한숨 자고 일어나 보니까 옆에 창문이 자동으로 검은색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수동으로 창문을 닫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버튼으로 창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드디어 착륙 예정시간 2시간 여를 남기고 있는데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옆에 앉은 승객분들이 자리를 고쳐 앉을 때마다 제 자리가 같이 움직여서 자는 게 자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보면서 가면 좋을 텐데 이게 고장나서 아무것도 못 화면이 갑자기 고장나서 6시간동안 아무것도 못한채로 그냥 앉아서 조용히 가야만 했습니다.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착륙 2시간 정도 남았을때 서빙된 아침식사입니다. 아침식사는 그저 그랬어요. 그냥 과일만 먹고 마무리했습니다. 비행 12시간만에 보이는 부다페스트 시내의 모습입니다. 다뉴브 강이 길게 펼쳐져 있는데요. 앞으로 이곳에서 만나게 될 풍경들이 기대가 됩니다. 부다페스트 입성! 환영합니다. 부